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10월 4일 군산에 왔습니다 오천항, 무창포 그리고 인진도 안흥항 그쪽에 밟고 올해 이제 네 번째 군산 비흥항에 시울포를 타게 됩니다 어, 군산 외항 기준으로 오늘 만조가 오전 10시쯤 간조가 오후 4시 47분 이게 원래 간조 만조 차이가 보통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오늘은 그 이상이죠 유속이 느리다보니까 적게 차고 적게 빠지고 해서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날씨는 맑음인 것 같은데 그 태풍 콩레이 콩레이 올라와가지고 5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람 터지기 시작해서 모레 글피까지 또한번 물이 뒤집어질 겁니다 쿠쿠미는 오늘 타는 걸 끝으로 올해는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어제 갈치낚시 하면서 내향이지만은 물색을 봤더니 완전히 탁합니다 나 오세요. 나 오세요. 어제까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오늘, 오늘은 좀 나오겠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자, 인트로 하는 거 들으시고, 오늘도 시청자님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웃음> 목소리가 <좋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웃음> 예, 많이 예, 많이 잡으세요. 예. 여기, 어, 발판은 굉장히 편한데, 난간이 끊어진 데가 없어가지고, 뭐, 안전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뒤쪽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분증 꼭 챙기세요. 지금 신분증 없으셔가지고. 에러사항이 있나봅니다 앞으로 나요우리나라 참치가 진짜 나오네요 명 가서 아홉 마리 잡았아와멋고다고고지분장님 어디 계시죠? 자 드디어 출항합니다 조금 늦긴 했는데 늦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터해 왔습니다 와 오늘 바람을 네요오 오늘 바람이 세네 일기 에상이 이렇지 않았는데 4오로 시작을 합니다. 라인은 늘상 쓰듯이 막값사 0.3호. 그리고 고추장 얘기. 아니, 오늘 일물마저? 너울 <웃음> 뿐만이 아니고 조류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야, 이게 모든 물대 중에 유속이 가장 느린 날이 일물이죠? 근데 일물인데 물색이 장난이 아니에요. 선장님, 내려요. 내리지 말라네요. 와, 오늘 기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아, 뭐? 저기네 저기 저기다 네. 저기저기 참치가 저기있어 참치가 어 됐어 됐어 대호야 대호 사이으로 잡아봅시오 어? 바로 시작이네 자 오늘 14호 쓰려고 했는데 한번 땅 찍어보고 곧바로 16호 18호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수심은 이렇게 깊지 않나요? 1 0 m 권와 바람 많이 분다 너울도 좀 있고 너울이 뭐 그냥 있고 이정도만아고좀 심하게 있습니다 바닥 놓치지 마시고 바닥 놓치지 말라는게 무슨 뜻이냐면 너울이 있으면 내가 손을 그대로 있으면 추가 들, 들었다 들었다 이렇게 고폐질이 좀 심하게 되잖아요 곱해질 심하게 되면 쭈꾸미가 와서 올라타지 못합니다 너울에 따라서 배가 올라가면 초립대 끝을 내리고 배가 내려가면 초립대 끝을 올려가지고 라인 텐션 유지하시되 바닥을 계속 확인하셔야 하는 첫수 밑에 쭈꾸미 사진바와 아래 보분이다 터져있을 거예요그걸 채우시고 낚시하시면 돼요 쭈꾸미 가으시면 돼요 작년에도 쭈꾸미 졸업이 굉장히 호되게 치는 걸로 알았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해야 되감정이 키고 자두 숫째 오우 CR이 많이 커졌습니다 탁 일물 받나? 사이즈 10월이라고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어우 쭉쭉 이트 트리플 이트 와 <웃음> 동시에 올리셨어 <웃음> 와 근데 주꾸미가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 고생 아 오늘 같은 날은 카운터 카운팅 카이한 마리요. 한 마리가 제일 기분좋은거 같아요 이동해야되는데 딱걸리나는같아 우리 시청자님 잡으셨어요? 어우 가위 잡으셨어요? 무슨 색깔로 나왔어요? 아 파란색? 어 아, 저도 단차를 좀 적게 할거야 근데 단차를 적게하면 엉키더라고요자 화이팅 하시죠 네. <웃음> 보통 가보징어 가면 내기를 한 100개씩 130개씩 갖고 다니는데 쭈꾸미는밑걸림이 많은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70개 80개 오늘도 한, 한 80개 이그 정도 될 겁니다 안 나온다고 그냥 끌어내야죠 패턴을 계속 바꿔보니까 걸린 녀석 하나 있으면 잡히면 그 녀석으로 계속 하고 아 카운팅 아닌데 버츠랑 편집하다가 또 울렁울렁 되겠네 너울 리는날 편집하면 자기가 올려나될것 같다고 하네. 시간 좀 한번 볼까요? 자 8시 20분 갑오징어 안나옵니다 일단 그러니까 두 번을 채비가 의미가 없고 얘도 안먹어요 레이저도 안먹으니까 16코 외반을 채비 이제 16코 달고 두 번을 채비하다 하나 하면 나이트해지겠죠 이거는 오히려 삽질이 조금 시간이 짧습니다. 아, 저 일물의 물색, 이런, 이런 물색 처음 보네요. 아, 천았안니어 아, 떨어졌어. <웃음> 큰일났 이거. 애들이 먹이 활동 안 하나 봐요. 파란색 터트. 어차피 안 나오는 거. 하나씩. 16호에서 18호를 올리고. 여기 두 개가. 수영이 너 나입다 없었어 한마리 오랜만에 한마리 오우 막, 막 히트하시네 와 아프다 여자가 <웃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빨리 푸는 방법은 끊는거예요선장이잘라선이꼴 <웃음> <웃음> <선생님 꿀> 잘라? <웃음> 어 차원아 어어어어눈 나와 어한 400마리 잡았어 <웃음> 야왜 <무서워>? 웃어 <웃음> 자식 때문에 한 마리 놓칠 뻔했네 아 여보세요? 어 걸레 쪼가리 하나 건졌어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어세자리수는 하고 가야지 그래도 야 너같은 선수도 이일날그조가볼 보낸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웃음> 야 그래도 나는 지금 47마리야 점심 먹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세자리 안될까 <웃음> 그래요 나 열심히 할게요 전화 끌어 피터지기에서 세자리 수 채우고 간다네요 <웃음> 그래 알았어 주황과 골드의 중간색 어우 마리 걸어도 사이즈는 큽니다 오후 낙지야 자 레이저 짝퉁 레이저 짝퉁이고 주황과 골드의 중간색 섞였으니까 두가지 몇시쯤 됐어요? 대나 어? 지금 초알물이네 에이 나오겠네 이제 이고 오랜만에 한마잘다 포인트 많이 다아 <웃음> 오늘 참뭐안 무너지는 거 어떡해 야, 열심히 해도 안무너지니다한 마리의 의미가 다릅니다 자 51마리 53마리, 오, 이거 안 돼. 아, 이거, 딱딱딱. 딱딱 예, 예, 예, 거에요? 예. 예. 아. 아. 사이즈가 크니까, 이거 뭐. 자, 5점 조입니다 50마리. 아 53마리. 사장님은 라면 안 드시고, 와, 밥을 주시네. 아 예. Yeah. 음. 잠시만요. 밥 먹은. 맛있네요. 멋있네요 쭈던불금 전장님 음. 밥이 맛있어요 왜요? 반찬이 맛있어요 자, 작년에도 졸업식 호되게 치렀는데 올해도 졸업식 호되게 치르네요 물색 좋아졌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한마디 그윗바을안냐 이거? 때문에 못쓰겠네요 아니 종료로다 들고 다니시나봐요 예예 <웃음> 이게많은 다 그런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요 세개씩만 세 아, 3개씩? 네. 근데 오늘은 별거 다 써봐도 안되네요 예. <웃음> 네. <웃음> 오늘은 <웃음> 잘될땐는 그냥 그럼요 그냥 고추장 <웃음> 하나면 끝납니다 잘되는 나라는 <웃음> 뭐.. 패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것도 안 물면 고추장으로 하다가 그냥 가봐야 되겠어니다장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은 진짜 날이 아닌가 봐요 직장만 나오면 33마리만 잡으면 100마리 채우는데 뭐 열심히 해봐야죠 이제 1시 반, 1시 40분 정도 됐으니까 근데 한 마리를 잡아도 오시 씨야리 커가지고 이거 봐 이게 릴링이 초리대가 7대 3, 8대 다 필요없어 쫙이니다 이게 <웃음> <웃음> 고추장 하신 거 아니세요? 고추장 아니에요? 예? 고추장. 고추장 애기. 애기가. 예, 앞에 가리가 빨갛고, 뒤에가 축강, 된 거. 그 고추장 애기거든요? 예, 맞네요. 예, 예. 그걸 고추장 찍힌 거같다 그래갖고, 고추장 애기라고 합니다. 진작 이쪽으로 오시지. 내면 나오네. 아이고, 바람도 없고, 너울도 없고, 아침이랑 땀파집니다. 쭈꾸미만 나와주면 되는데. 더 많이 나 <웃음> 지금 있나봐요. 그냥 바닥에 대세요. 대고. 대고 있어요. 살짝만 들어보세요. 10cm만 살짝만 들어보고, 어 있나 없나 이,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있나 없나. 어어그거 그, 거꾸로 돼 있으면 안안 안 물어요. 아, 이렇게 연달아서 좀 올라와야지. 사장님 이게... 이, 이게... 고추장이에요. 이게... 그... 네, 그... 빼고 이, 이걸로 해봐요. 몸에 축광돼 있는 거... 아, 떨어졌다. 너무 넣어요. 너무 넣어 빨리... 빨리 바꾸고... 예,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때 바짝 당기고. 시간이 없어 나이스 훅을 밀어요 딱딱한 데다 대고 대가리를 그냥 재우세요? 밀어요 밀어요 이렇게 훅을 여기다 대고 거꾸로 밀어요 네 그렇지 원래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아이수 이야 갑자기 저 알았어 이제 이제 전안할전안 할게요 이제 내가 얼마나 잡으셨어요? <웃음> 내 앞에 가가지고 반도끝나깨어버리 바닥 콕 찍고 한 10cm만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오 네. 어! 가비다! 아 이게 제끼 아닌데 이게 <웃음> 제끼 아니라서 자가도 오늘은 귀한 날이니까 그냥 기빠겠습니다 가비가 다 나오네 안있어 되는데요 그냥이요 지금 고추장 잘 먹어요 고추장 있으세요? 고추장은 다 썼고요 잠깐만요 한 마리만 잡고 어우 손장님 잘잡으시네 아.. 손장한테 몰아갔어요 모두가 살서 참지를 많이 해가지고 음, 저 저쪽에서 열몇마리가 몇, 한 5분 10분 갑자기 터졌어요 그건 낚시때어디꺼요아 이건 싼거예요 이다코 e 알얼마 예예 이거 보급형 그 똑같 어? 이다코 e 알이세요? 아 아니시구나 예. 감독 굉장히 좋던데요 이게? 사람이 문제죠 <웃음> 왜그러세요? <웃음> 사람이 문제요 <웃음> 이제 활성도가 좀더러오는거 같다 네 예. 인제 예. 그럼 뭐야, 내일부터 또 바람 터지는데. 아휴, 한 마리 왔다. 오우, 한마리 잡아도 큰이, 이고 오, 근다 컸나봐요, 쭈꾸미도. 일곱마리만 잡으면 돼요. 백몇 마리? 100마리. 100마리? 예. <웃음> 사진이 어딨어요, 오늘? <웃음> 제가 원래 민폐 되게 잘 끼, 끼치거든요? 선장님 줄을 한번 걸어야 되는데. <웃음> 아버지는 좋아. 뭔 물어야지. 잘못했습니다. <웃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예. 갑자기 올라왔어요 갑자기 물, 물색도 되게 좋아졌잖아요 제가 볼게요저 이런거 잘 불러요 <목소리> 예, 봤어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옮기는게 겁나지 않습니다 멘트 똑같은데 <웃음> <웃음> 와 군산에도 선상 되게 많구나 <웃음> 오오야 가지마 <웃음> 와 주꾸미가 많이도 썼네 아야 푸킹 자세 진짜 멋있으시네 푸킹 <웃음> 그렇게 해야요두 종류는 제대로 하시는겁니다 지금 지금 <웃음> 갈등이 지금 가서 데려거예요다 푸킹하셨는데 척 휘어가지고 올라오면 그게, 그게 제일 짜릿한거 같아요 옆에서 보기도 멋있고 <웃음> 이정도 뜸한건 뜸한것도 아니죠 전에 굶어갖고 <웃음> 연속으로 막 열마리 나오고 하니까 너무, 너무 반갑더라고. 요 아, 이제 터지는구나. 전쟁이 이만은 무사자세시네. <웃음> 자세가. <웃음> 이야, 집중하시면 한없이 집중하시는구나. 어? 선장님, 막뭐 엉키시는 거 아니세요? 커터있는데 <웃음> 제가 챔질이 왜 과격하게 보이냐면 챔질을 하면서 들면서 릴링을 확 빨리 해버려요 약간 챔질을 두배를 하는거예요 이게 문어 때 하던 습관이 저는 배스 습관 때문에 아 어우 어쩐지 기본이 민물 쪽으로 있으시, 있으시군요 그러면 배스 하신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쭈꾸미 아니에요 저 배스 하셨다고 처음입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뵀는데 딱 보면 챔질이 달라 저는 두 종류 낚시 절반 정도가 챔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뭐무게감 느낌은 뭐예요 올리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랜딩하는거에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이는게 챔질이라 오늘따라 주꾸미가 까칠하네 오랜만에 안맞에 오우 못실뻔했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니까 딱한 마리 나오네. 와, 크다. 다큰 녀석들이네, 진짜. 아, 참지 크기안 해도 되네. 필요 없는데? 죄 네, 죄송합니다. 저 민, 민폐 끼쳐도 안갈 거예요. <웃음> 얼굴에 철판 깔고. <웃음> 아 선장님. 전네 마리 나왔어. 이것도 붙어 떨어졌어. 빨리 려고요 우리도 이제 심하게 할것 같습니다. 졸업식 하면 좀 빨리긴 한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게 마리스나 기상 뭐 이런 거에. 그런 거가 저한테 우호적이진 않더라고요. 세 번이 어 야, 등을. 리계어 뱅이 다 거미네 거미 한 마리 히트? 작은 거오 가비다 <웃음> 가비를 잡으셨네 오 사이즈 괜찮아요 그래도 배에다 먹다 다안 닦아. <웃음> 저는 배에 먹물 튀겨 있는 것도 멋있게 보이던데. 일부러 먹물 뭐 묻혀. 네, 아니, 많이 보기에 멋있게 보여요. 아 가비도 <웃음> 많이 나오는 배구나. 예? <웃음> 빠졌다고요? 아 아침에 해경 오고 했던 게 진짜. 아구요세자를 세웠습니다 100마리 오 막판에 빛이 막올리시네 갑자기 나오네 자 열혈구독자님 오창훈 씨, 보고 있나? 오창훈 씨보다 많이 잡았어. 아, 광따 한 번, 동출가서 완전히 밟히고, 쭈꾸미까지 밟히면 안되죠 자, 쭈꾸미, 콕콕 찍으시라는 그, 채비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 거기서 일부러 넣지 않은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옆에 형님 계시는데, 예백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지퍼백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안에 지퍼백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자, 그게 뭐냐면 바닥에서 10cm 이상 띄시지 않고 계속 콕콕 찍는 거예요 그것까진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봉돌을 눕혔다가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이 정도면 5, 6cm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진짜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거에, 그거에만 집중해서 조각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10cm 이내로 뛰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짐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예 아니, 그냥 쓰시죠, 왜? 아, 쓰세요? 쓰세요? 네. 아 제가 쓸게요. 예.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인터넷에서 예. 축광 고추장 얘기 치시면, 아. 예, 이 아. 바디가 축광인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냥. 아 쓰세요. 아이 저희도 지금 사면 되는 거고. 아이제쓰 네. 쓰시라고 네. 드린 거예요. <웃음> 아, <웃음> 네. 네. <좋았습니다. 웃음> 고마워 지신볼 돌려주시고. 파라밤밤밤밤밤밤. 네. 와 사장님 얼마나 잡으셨어요? 불이150 마리, 100 마리. 와 진짜. 역시 계속 계속 잡으시더라고. 네 아직 끌리지. 몇 마리 찍으셨어요? 세 자리 찍었네요. 백한 마리. 자. 백한 마리. 아 물때도 좋았고 오후에 기상도 좋았는데 단신이세 자리 서확긴 했습니다. 네, 뭐 즐겁게 오늘 목주 뭐 졸업식이니까 큰 욕심 없고 아 졸업식은 나눔을 하는데. 막판에 잡은 게 이게 한 30마리쯤 될 거거든요 요거는 아들래미가 잡으라고 했으니까 원래 안 가져가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뭐참비약하긴 한데 요거 하나 정도만 챙기고 요거랑 갈치랑 같이 놔야지 이만 벌려주시겠어요? 에게 아, 얼마 안되네 자 처음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정도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 진짜요? 예, 정말 주시 되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웃음> <웃음> 저도 조금 챙겨가야 돼서 <웃음> 요, 요, 요, 요금만 드릴게요 <웃음> 뭐 <웃음> 많이 내진 <되진> 않아요 <웃음> 예. <웃음> 예, <고생하셨어요. 웃음> 네, 고생하셨니다예 고생하셨어요 예예 아,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댓글로 뭐 이렇게 많이 나눠주느냐 <웃음> 많이 사랑해 주셔서, 3,00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3,300분도 넘었는데, 저에게는 영상이 남잖아요. 그리고 많이 제가 잡아서 가져간다고 해도, 이웃 분들도 좀 나눠드리고 하니까, 나눔에 대해서, 조감을 나눔에 대해서는, 일반 조선인보다는 조금은 욕심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저에게는 영상이 남잖아요. 올해, 오늘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날 낚시였는데 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뭐 후회는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울프와 함께 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셨어 조간은 아는 양보다 못하지만 선생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감히 추천드릴 수 있겠어요 시울프 분산 비응항에 시울포와 함께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